안녕하세요 한국천민 한찬입니다 어, 오늘 먹을거는 전기구이통닭 어, 전기구이통닭인데요 와 엄청나게 맛있.. 아, 먹음직스럽게 먹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음... 이 나무 젓가락으로 먹을 건데요 이게 좀 크기가 커요 제가 다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날개부터 어 뜨거워 음, 음 맛있어요 음 제가 날개를 먹어 봤는데요 아주 부드럽고 음그 전기 전기구이만의 그 맛이 향이 막 나고 아주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허벅살 음, 보다 이 다리살과 날개살을 더 좋아해요 이번에는 여기 다리를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허벅지 부분부터 오! 껍데기 자이 전기구이 치킨의 어 껍데기는 어떤 치킨이라도 맛있어요 음자 이렇게 부드러운 허벅지살 음, 맛있군요 다리는 손으로 뜯어야 겠다 다리가 이렇게 다 왔습니다 잘 안보이네 이렇게 하면 잘보이네 그래도 잘 안보이네 아, 잘 보이네 음 담백하고 부드러워요 음 날개보다는 덜 부드럽지만 맛있네요 너무 급하게 먹었더니 와우 음 맛있다 저는 닭으로 된 요리는 다 좋아합니다 치킨 찜닭 그리고 또뭐 있지? 삼계탕 음 음, 치킨버거, 뭐 여러가지 등등.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. 텅 비어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이시나요? 안에는 텅 비어있어요. 그냥, 살만 발라먹을게요. 음, 껍데기. 음, 맛있어요 여기 살은 대체로 다 부드럽네요 여기 엉덩이 쪽살인데 이게 허벅지랑 엉덩이 사이 살인가? 잘 모르겠네 그다음 이 정도로 먹고 반대편 일단은 이 껍데기 아음 맛있어. 다음에 날게 제가 오늘은 카메라를 약간 좀 다르게 이렇게 통닭이 왕만하게 나오게 만들었어요 왜냐 음식을 보러 보는 거 보는 게더 중요하겠죠 살은 다 먹지 않아도 껍데기는 다 먹어야겠어 음 괜히 물에서 먹다가 너무 많이 먹었어 맛있네요 이거는 그냥 물입니다 물 음, e 때리야 음 이제 맛있는 부분은 다 먹은 것 같아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 뿅